제가 지금 저희가 맨날 새벽까지 연습해버잖아요 네. 그래서 목이 쉬어버렸어요 맞아요 목이 좀 <웃음> 다들 목이 어디갔니? 무리해가지고 <웃음> 연습을 저희 뜨거운 개랑 <웃음> 예인이가 좀목 네. 벌써 내일이라니? 아, <웃음> <응>. 이렇게 나오잖아요 <웃음> <웃음>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밥 든든히 드시고 물 챙겨오시고 선풍기 챙겨오시고 네. 하시면 스트레스 네. 가지고 오시고 아, 스트레스 가지고 아, 오시고 그게 제 아, 아, 중요해요 아, 스트레스, 오시고. 중요해요. 아, 스트레스 아, 가지고 오세요 고 제가 아, 한방에 날려드릴게요 아, 네, 괜찮으자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으시면 다음 곡 붙여서 볼까요 네, 이팅시작가 할게요. 아. 나와? 생각게 나와요. 아. 생각하얗게 엄청 하모양저하트그래 많이 찍어 주세요. <웃음> 아, <좋은 하얀테. 웃음> <웃음> 아, 네. 안녕하세요. 니다 오늘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시죠? 아. 각슨 무슨 뭘신나가 노래. 알요라드 예, 생렸다고 많이 넣으시고, 네. 우리. 와, <웃음> 정말 정고 <힘들>, 우리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여름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 정말 열기가 말 정말 정말 고요 그죠 여러분? 네! 네 진짜 장난 아니었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말 분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고 내일 빨리 기대가 됩니다. 빨리 팬분들 만나고 싶어요. 리허설은 조금 더할것 같고 어 그래도 내일 내일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허설은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할것 같아요. 화이팅. 화이 진짜 제발. 진짜. 저는 싶어요. 시원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저는 육회 먹고 싶어 육회 와 육회에다가 스무디, 스무디, 스무디. 노른자 풀어서 먹고 싶다 스무디 스무디 어 스무디도 먹고 싶다 그장다 먹고 싶나봐요 점심으로 저 엄마가 주신 소고기 무국을 먹었어요 힘내려고 소고기가 아주 듬뿍 들어있더라고요 저와 닭가슴살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콘서트도 있어서 한 8월 말쯤 먹을 예정입니다 <웃음> 다이어트 때문에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 힘을 주세요. 안녕! 지금 저희가 와우 비밀의 놀이공원 똑똑, 새콤달콤, 티클피까지 연속곡밖에 안 했는데 아, 안 지금 한세배 정도의 고기 남아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고요. 하, 정말 내일이 기대되고 걱정반 기대반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걱정이 좀더큰것 같아요. 아이 진짜 어렵다. 이렇게를 제가 제일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감질나게 한번 먹은 적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먹고 싶어요. 와이딱해 와구마구 국수처럼 먹고 싶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. 이렇게 <목소리> 저 고기 좋아해요. 안 되지. 내일 가고요. 어 내일은 <목소리> 이제 이제 여름에 하는 콘서트인 만큼 <목소리>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지치셨을 이제 그런 <목소리> 기력과 체력들. 고충해드리고, 어? 그리고 스트레스들. 나라. 지금까지 쌓았던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그런 네, 무대를 상냥. 꼭 보여드리고 네, 싶습니다. 자, 신수습니다 어, 화이팅! 어, 그리고, 꽉 끼는데? 벌을 누르는데? 살짝 나 아, 이거 벌 너무 누르는데? <웃음> 어, 어, 어, 왜 이러지? 어, 이상하네 지금 저희는 어? 모니터 중입니다 아까 리허설 한거 너무 못했어 가지고 어. 자책하고 있어요 애인 열심히 하자네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, 매일 파트잖아 응. <웃음> 모니터 <웃음> 열심히 합시다 여기서 좀더 가야 되고 아 내가 지더 가야 되고 여기가 가야겠다. 좀 이렇게 돼야 되나 봐음 아. 네. 음, 간격이 음, 이제 연습실에서 보다 조금 더 넓게 쓰거나 좁게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? 그런 데를 <웃음> 이제 번호를 외워 가지고 <웃음> 해야 되거든요 <웃음> 그게 그래, 좀 제일 헷갈려요 거울 보고 말하는지 좋아 때. 좋아 아주 좋아 이게 이니다 어, 네. 오! 우리 오빠! 이거 네. 어, 한번더 해? 요 네. 모니터하고 얼굴을 음, 이런 거를 보지 말고! 반격 같은 것도 이게 연습실에서 할 때랑 무대에서 할 때랑 확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게 헷갈려서 모니터를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벌써 내일인데 미흡 한점이 벌써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아졌어요. 근데 제일 재미있고요, 콘서트가. 그 현장감이 오, 너무, 너무, 너무 좋아서 그리고 팬들이 다 저희 우리 러브리즈 팬들밖에 없으니까 음악 방송과 다르게 그래서 너무 무대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. 다내꺼내 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. 근데 이번에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. 어, 어저께 좀힘들어나 <웃음> <건강해>. 울지 마. <웃음> 동물아, 바보야. <웃음> <나좀>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진짜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진짜 최근에 최근에 정... <웃음> 좀. 정말 감사합니다. 좀. 한5 시간 하고 나서 체력이 안 받쳐줄 때 남은 게 아직 있는데 오늘 밖에 시간이 없는데 체력이 너무 힘들 때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게 그러면 아까 그 제일 넓은 자리에서. 전에... 아나. Baby, kiss on my lips. 저요? 저 어렸을 때 피아노가 다을었어요연실 아, 연실아 어, 머리 잘 썼네요. 여기를당나요 어, 이거. 맛있다. <목소리> 역시 연습하고, 언니 집 맛있어, 언니 집. 다이어트 느낌이다. 다 근데, 말만 빵이지. 안에가다 야채예요. 닭가슴살, 오이, 토마토, 양상추, 할라피뇨. <웃음> 나 부르는 줄 알았어. <웃음> 음, 양파, 얼마나 건강합니까? 화이팅! 화이팅! 네, 신나게 놀겠습니다. 자신있어요? 네, 자신있어요.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솜사탕! <웃음> 안녕!